사람이다. 이 소리가 나와.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길로 안 갔으면은 술을 좋아하든지 여자 문제가 있든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편하지 않다. 자식 때문에 조금 속을 썩어야 돼. 왜냐하면 이 둘이 이게 안 받아들이면 무시할 게못 돼요. 이 사람의 성격하고 성격, 성격 조금 기랄 맞는 <웃음> 그런 게 있어.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학식은 좋으나 자꾸 그 학식을 다른 데 쓰는 거 같아. 조금 이거 손 조심해야 될거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라 신당의 오라이기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올해는 <웃음> 어떨지 궁금해서 응. 한번 가져왔거든요. 응. 오늘 왜 이렇게 아유,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 안에서 와 이렇게 뭐가 처받치는 느낌이야. 거의 이런 느낌은 보이 저희 같은 강물들이 있을 때좀 많이 와. 이 사람도 우리 같지 않아. 층가물이다. 이 소리가 나와.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길로 안 갔으면은 어, 술을 좋아하든지. 여자 문제가 있든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편하지 않다 근전도 깨먹는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적으로 안 풀어갈 거면 은 왜냐면 가물이거든 이 사람 부모는 되게 신가물적인 사람들은 거의 부모는 성공해 보면 연예인 활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, 춤 그 다음에 아니면 하류계 이쪽으로 빠져야 된다 아 보통 응. 그렇게 응, 응. 하면은 좀 높은 자리 어좀 직업으로 높은 자리는 못 가더라도 직업으로 이런 걸 받지 않아도 풀어갈 수 있는 아, 업을 아, 닦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올해는 좀 어때요? 원래 이런 사람들이 평파가 많아요 근데 올해 봤을 때는 조금 뭘 시작하는 이런게 들었어 내가 움츠려져 있다가 뭘 새로운 걸 하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왜냐면 지금 보면 은이 사람이 올해 71살이야 그래서 70대를 넘어가서 또또 또 다른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운기가 들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좀 어때요? 성격, 성격 조금 내가 애기씨가 자주 하는 말인데 좀 지랄만 하는 <웃음> 그런 게 있어.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학식은 좋으나 자꾸 그 학식을 다른 데 쓰는 것 같아. 뭐 여자 문제라든지 조금 자기 뭐 술을 퍼먹는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어. 그래도 노력한다고 노력 많이 했어. 이성 관계는? 다쳐제 조금 이런 게 조금 들었어. 만약에 자식이 있다 해도 자식 때문에 조금 속을 썩어야 되는 왜냐면이 줄이 이게 안 받아들이면 무시할 게못 돼요 그만큼 풍파가 와요 재물은 좀 어때요? 이분? 재물 있는 것도 좀 뿌리고 다니는 그런 성향이 그냥 이 사람은 우직한 거래야돼 만약 일정한 금액이 뭐 통장에 타복 타복 쌓인다든지 내가 손을 안 써도 들어오는 그런 걸 하면은 그래도 금전으로 어, 쌓이는 형국이다. 근데 그걸 한 발에 탕치는 그런 게 조금 들었죠. 저는 그럼 잘 뿌리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도 많겠네요. 어, 주변 사람 많은데 이 사람 자체가 활력기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옆도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이거 누군지 알려드릴 정도 더 음. 질문해 볼게요. 음. 가수 태진아 씨예요. 태진아? 태진아 씨 아세요? 태지나송대간태지나 말하는 거야? 어, 맞아요. 음반 같은 거를 내놔봐요? 노래를 응, 내놔봐요. 내 독단적인 게 아니라 남의 좀 도움을 받는다 그러지. 음. 그걸 좀 알리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냥 이 사람도 적적하니까 노래나 하나 아. 내고자 하고 시작한 것 같아. <웃음> 어. 그렇게 열정이 어. 그렇게 비치지 않아. 음악 활, 방송 활동을 음. 하잖아요?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음. 대로 주변인들한테 용돈을 천만 원을 준대요. 용돈을 <웃음> 와, <우와>, 나 주변에 <웃음> <그래서>, 네 실제로 <웃음> 몰라 어짜 <웃음> 어 <참. 와>, 부럽다. <웃음> 아,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, 막 뿌리고 다닌다고 <웃음> 어, 어, 어, 어. 래서오 깜짝 놀랐어요. 어. 이사람 자체가 좀 강단이었고 알맹이 그 때문에 그헛헛탐을 그리로 달래는 거야. 조금 조상님둘에서는 조금. 화나는 거 조금 노여워하시는 거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이만큼을 살고자 너한테 이 줄을 줬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제사나 뭐든 잘 지키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금전이든 자식이든 환란 주시는 거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보. 이 사람도 자기가 자작곡 만드는 것처럼 좀 구설을 자작하는 구설 제조기 이런 거 조금 있어 그냥 이렇게 좀 터치한다고 터치했는데 좀 그걸로 좀 이상한 말이 들리는 좀 자기는 좋아서 그랬는데 조금 이거 손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런 거 조금 있다